기존 스티어링의 모습입니다. 나쁘지 않은 무난한 디자인이지만 시간의 지남에 따라 맨들맨들해진 가죽이 눈에 띕니다. 디컷 핸들과 디테일의 차이가 많이 느껴지네요. 준비한 제품은 더뉴 K5 디컷 핸들입니다. 가죽은 타공되어 있어 훨씬 스포티함이 느껴지며 컨트롤러 부분은 글로스 패널과 확대되어 적용된 하부 매트 실버 트림이 보입니다. 기존 에어백과는 포함되지 않아 에어백까지 같이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작업의 키포인 인트 패드시프트가 눈에 띄네요. 사전에 미리 배선작업을 해두었으며 실제 장착시간은 15분이면 끝나게 됩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쇼트를 방지해줍니다. 에어백 모듈을 탈거합니다. 임팩트를 이용해 허브 볼트를 탈거하고요. 핸들 탈거 전 마킹을 해 신품이 정확한 위치에 장착되도록 해줍니다. 기존 핸들을 탈거합니다. 디커텐들을 장착하고요. 커넥터를 꽂아줍니다. 허브볼트는 나사 풀림방지제를 도포 후 손으로 살살 돌려줍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기존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해주고요. 탈거했던 에어백 모듈을 장착하면 올유 K5 디컷 핸들 장착이 종료됩니다. 기존 핸들과 비교해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월의 흔적인 맨들맨들한 가죽 대신 멋지게 타공된 두툼한 가죽이 완전 눈길을 끄네요 하단에 있는 K5 로고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핸들 컨트롤러의 모든 버튼들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배드시프트도 잘 작동합니다.